음. 어, 화염부 무메랑, 아니, 몇개는는 거야 이는걔 와!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이 걔는, 걔도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부메랑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로컬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대전 게임입니다. 스팀에서는 지금 리모트 플레이로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오늘 같이 풀동부들과 재밌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다 기운이 없어. <웃음>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1번부터. 안녕하세요. 가지입니다. 배지매. 바라이티그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기운내서. 배지매 이세병. 자 다음. 음. 베이컨 티미밍입니다. 바삭합니다. 음. 말랑한 도넛 소범입니다. 말랑말랑. 다음. 모조차 부들부들 <웃음> 떨고 있네. <있는>. 모조절장애야? <웃음> 징식미영 <웃음> <인식 미용>. 커피입니다. <웃음> 다음. 동글동글 씨를 가진 아보카도 곱다예요. 이거 진짜 곱다식 캐릭이다. 에이. 색감이 에이. 진짜 너무 좋은데? <웃음> 자, 빨간색 소바 플레임이에요. 아, 룰은 간단해요. 부메랑을 던져서 적을 조지면 됩니다. 조줏. 난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애들끼리 알아서 열심히 싸우라지. 물에 빠져도 죽여요. 슛. 아 여기다가 내가 아! 물에 체력해. <웃음> 오와 개ㅋㅋㅋㅋㅋ 개맨네. 대단한데. 이거 진짜 나. 아담 쓸거 없잖아 이거. 그래 아, 아, 게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보험편. 아 형. 왜랑. <웃음> 안 돼. 살려 주세요. 우와! 야, 그렇게 봤어? 반사 샷. 오, <웃음> 대박 샷해 아, 살려 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웃음> 부메랑을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던지는 키를 꼭 누르시면 돼요. 아니, 아니, 안 온대요 안 <웃음> 안 와요. 안 와요. 아 와요 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니 아니, 아니, 아니, 와몇 킬이야 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방어? 여러분들 왜 방어막 들고 계시죠? 잠깐만 어파, <웃음> 아, 이게 1위를 할수록 불리해지는 하, 게임이네. 하하 마지막 지는 거였네. 어, 튕겨서 깨졌어. 너무 <웃음> 무서워요. 이거 빨아들이는데 개 오래 걸림. 이이 자식이. 기다려. 이거 자식인 사장님, 밖에 너무 오래 디레쏘네. 있으면 안 돼요. 아, 야, 아, 네. 한 밖에 네, 오래 있으면 죽어요. 맵 아, 바깥에 오래 진짜? 있으면 죽는구나. 이게 음, 승패 뭐 최후의 맞는구나. 1인 이런 게 아니라 키를 많이 내는 사람이 점수를 얻네요. 음. 나들 키밖에 없네. 없네. 잠깐만. 잠깐만. 어, 야조저제 뭐야? 뭐지? 이거? 아, <웃음> 나 종치고 <웃음> 도망. <웃음> 오, 오, 오, 오 대박. 서로 부딪혔어. 음. 이 어떻게 가? 야! 어? 아! 아! <웃음> 가라 케메메! 아니, 어, 네. 저왜안 죽지? 킬드거든요. <웃음> 와, 아! 오, 나 피했다. 안 돼. <웃음> 어? 뭐지? 어머. 어머. <웃음> <웃음> <웃음> <콧물은. 웃음> 응, 나 같은 오케이. 짓을. <웃음> 따라야 죽으면 아무런 킬도 안주는 거야? 응, 그러네. 어 뭐야. 아, 이거. 있이요이이 이거. 뭔지 모르고 들어갔이가이이 이거. 이거. 이지리를 노리려고 이오야 지리는 구거 우악 빠졌다! 거부지리제 이거. 이거. 이곱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오 오! 야! 와, 야! 와! 박빙의 승부 하가 핑크 도넛 도나. 좋아요. 여전히 1위는 해. 고로케 어, 너 많이 일으켜서 어, 이견부지 오 전작이 전작. 뭐, 왜네렇어자 아, 아, 아, 아, 죽을 뻔어 뭐야 지게 막끼어 뭐야 오하핳 오 대박 진가 뭐지? 뭐지? 죽어서 점수가 줄어들었는데? 뭐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점수 안 까는데 왜 나만 까요? 많이 죽었나? <웃음> 자살방에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 자살? 연속, 연속 자살 뭐 이런 건가? 어... 아 일부러 아니, 이게... 점수 안주려고 계속 자살을 어? 선택하면 아! 페널티가 있나봐요 아... 어염장 뭐야 염장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분매랑 다시 다 회수할 때까지 못 던져요 <웃음> 나이스 아 어, 곱다 잘해 저 멀티 분매랑은 언제까지 유효가 되는 거야? 죽을 계속... 때까지 아닐까요? 와, 와 미쳤네 와 진짜 개사기다 야 고로케부터 조지자 <웃음> 내 눈앞에 보이면 일단 패고 싶은 걸 어쩔 수 없어 <웃음> 못 참지 어, 이거 너무 위험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어 죽어라 <웃음> <야, 고라>, 고로케어 <웃음> 키위미 씨또 아이템 먹는다 아! 음. 아. 어? 뭐지? 남자. 아이야. 뭐지 이게? 안돼! 안돼! 안돼! 나 아직 살려주세요. 안돼 안 나가고 싶지 않아. <웃음> 안돼! 오 깜짝이야. 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이 저걸 피하네. 미친 사람. 오마 뭐야, 어? 쟤 언제 가지 어디 숨었어? 가족 <웃음> 가지 쓰레기. 오케이. <웃음> <아하소> 쓰레기. 오케이. <웃음> 복화도 <쓰레기, 웃음> 아. 아. 숨어있었어. 미친 복화도 아 숨어있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오케이. 호방차 아, 회차기 아, 뭐야? 구매랑 아. <웃음> 야 돼요. 네, 오케이. 잖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나이스. 다 잘하네. 음. 야, 제 멀티 랑 아직도 적용되는데? 그냥 어, 먹은 뭐, 먹을수록 아. 좋은 건 아이 아이템을 먹으면 악 계속 영구지수인가보다 안돼! 나 살려줘! 어 얼음? 저 뭐야? 저 얼음부메당이 있는아얼음부메랑이 있어? 아저 얼음길에 닿으면 어나보다 아 너무 사기인데 깔아놓고 이거 꼴밭지어 왜? 가 죽었어 와 나이스! 가서 죽었어 아 새벽에 잘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레기> 나내내 내, 내 어, 캐릭터를 못 봤어. 도망가. 와, <레기> <레기> <레기> 아, 죽었다. 아이고. 아 보카도 치. 저기, 저기, 저기. 키이 아야. 아이언 썩을. 아이템을 일단 안 최대한 돼. 많이 먹는. 음 거. 오 죽었어. 어 뭐야? 떨어져 죽었어. 아, 뭐. 떨어질 <웃음> 떨어질 때 점프키 바로 누르면 살수 있긴 한데 아, 진짜 바로 눌러야 돼요. 아니 너무 사인.. 너무 가운데인데? 뭐야 이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뭐지 이거? 오! 칠리. 왜 이렇게 미끄럽냐 와. 이거? 이거? 아이고! 벽뚫고퓨우 아! 아이개색 아, x 응? 멀티부메랑 진짜 너무 센데? 이거. 멀티부메랑 나오면 진짜 목숨 걸고 먹어야 돼 이거? <웃음> 멀티부메랑, <웃음> 이거. 멀티부메랑 안 돼! 목자니! 피할 수가 없어! 개쩔어. 아, 왜 계속 아, 겁나 뛰어다니는데? 개빠른데? 아 멀티부메랑의 뭐. 단점이 그거네 <웃음> 부메랑을 아, 전부 다 회수하지 않으면 무기가 네. 쓸 전혀. 수가 없어. <웃음> 와 개발이 전혀. 죽였어. 뭐야 <웃음> 저거 징그러 너무 무섭다. 오로케부터 조셔야 될것 같은데? 저부터 보시는 거 같은데? 아 어, 뭐야. 어? 그냥 튀어나온 부메랑 어? 막 어? 죽었어. 뭐야 나 어디. 아내거 내놔. 내 거. 아. 뭐야 왜 그렇게 두 명이. 왜안 오지? 야? 어 뭐야. 어, 고렇게 나 분신을 때렸어 고렇게부터 죽여야 된다고요. 고렇게부터 죽여야 된다고요. 저 고렇게 숨어 있는 거저 싸가지. 저 죽여. 야소범아 잠깐만. 진짜 고렇게 고렇게 고렇게. 어이 눈이 멀은 수준이면서 정품. 진짜 왜 저래. 아 멈춰라. 저한마를 <웃음> 죽여야 된다고. <웃음> 하등 쓸모가 없어. <웃음> 죽이려고 안 <간> 죽였다고. <웃음> 아. 넌 기졌어. 숨집질 못해. 그었다. 아, 그 아, 저 회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미친 다시, 너무 줘. 다시 줘, 다시 줘. 안 돼. 오, 그렇게 하는 거야, 사실. 그새 다 아. 어, 어. 어. 아! 아! 유 야, 제 킬. 아우, 제 우승한 어. 다야 <웃음> 여러분. 다들 아시죠? 고렇게부터 고로케. 죽여. 렇게부터아저게안 맞네. 안돼. 고렇부터죽이라니까 아. 저 좋아. 아 아. 응. 아, 응. 죽었어. <웃음> 아. 미끼 나오자마자 풍작 당해 얼었구나 곱다. 이게 <웃음> 아, 최강의 싸움이다. 야야야. <웃음> 랑으로 싸우라고 못 치들아. <웃음> <웃음> 아니왜 저러는 거야? 내거내 거. <웃음> 얼었구나! 소오 어렸 <웃음> 어, 쌍부메랑이다. 아, 죽었구나! 새벽! 나왜 쌍부메랑이지? 방금 뭐라는 뭐지? 거지? 너가 뭐? 쌍부메나 <웃음> <쌈부레>. 잘못, <들었나? 웃음> 잘못 들은 거지? 조작 고르케! <웃음> 어 뭐야? 고르케 저거 가짜였어. 대박. <웃음> 제, 제가 속았는데요. 고르부터 어, 죽여야 돼. 고르케부부터 <웃음> 죽여야 된다고야 고르케! 고르케 죽여야 돼! 고르케! 키미미! 힘을 합치자! 저거, 어떻게 막냐고? 저, 저.. 저.. 조져야 돼 저거! 어! 죽었어! 와 저거.. 저거 그렇게 무서워 죽겠네 아, 자꾸 더팍하네 나가.. 나가 있는.. 아벽 아, 뚫고 그 능력이구나 벽을 뚫고 넘어오시니까 무섭네요 아, 아, 아. 어.. 과연.. 아, 아, 아, 내부메랑 무기 부... 없어! 기 없어! 기 없어! 없어, 없어. 아, 아, 아, 아, 아. 디 갔냐! 내 무릎 안 돼! 이리 라 부메 안 저기 있다! 부면면. 저기 있다! 내 부메라.. 아둘다 죽었는데? 어, 뭐야? 나 치어 어. 죽었네. 아 이런 젠장 우승해야 돼. 우승할 거야. 연습 게임이지만 우승할 거라고. 트롤해야지. <웃음> 어 멀티 분배랑 누가 먹었어? 제발 타는 아, 아, 그렇죠. 아, 야 저거는 아, 그렇게 아, 죽여야 되고 아, 그렇게 지금 아이템 개사니까. 그렇게 죽여야 된다니까. 와아 잠깐만 왜 부메랑이 두 개죠 어. 소보미? 이 부메랑 사라졌어. 와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이게 어, 새로운 어? 걸 먹으면은 갑자기 사라지네요. 어. 아나 뭐 어디다 던지는? 아보카도의 뭐 씨앗이 굴러가요. <웃음> 와. 아, 아, 그렇게 내려면? 우승. 야, 오, 네. 오, 오 예.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이야 멋있는데. 능력을. 맞아, 못 막는다고 좋다기보다는 좋은 능력을 잘 먹어야 되네요. 계속 먹으니까 기존에 있던 능력이 사라져요. 음... 뭐야 이거? 이 구역에 미친 자? 나똥선이래나왜이 <웃음> <난> <웃음> <웃음> 구역에 미친 자지? 뭐지? 햄버거다. 시 심으로. 잘해보자고.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액션 게임이야. <웃음> 좋았다. 체크 <웃음> 체 가온다 체 저게 디버프도 있더라고요. 음. 조심해야 돼. 디버프도 있어요? 네, 저그 키가 반대로 바뀌는 어, 아, 맞아. 가지고. 맞아. 와 케미밍 지형 짐을 완전 잘이용하네어 갑자기야. 아비. 음. 와 케미밍. 아이고. 지시위로가 야야야. 안돼 이 기회를 아이고. 놓치지 않고. 샤샤. 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맞아요, 부메랑이 이거. 좀 나중에 이거. 생기지 참어미끄러미끄러 미끄어 미끄어 순간이동 부메랑? 진짜 진짜 아우 와씨 곱다 너무 무서운데 지금? 아! 오! 아! 너무 미끄러. 와! 아! 와! 아! 야! 너무 미끄러워 으아! 으아! 와야 부메랑 던진 쪽으로 텔레포트가 돼! 아! 우와! 너무.. 어? 개사랑기빡 아! 텐데 아저 아! 너무 아! 너무 개사근데? 와 이번 인티브겁다 가져가나요? 어. 씨 실력으로 숨기고 있었어. 돈이 걸리면 <웃음> 아! 아, 아! 아파. 와. 오, 잠깐만. 아아씨 빠져 죽었네. 아우! 와! 와. 나나 소범 아, 최범이네소범이 아, 해냈나요? 대맛있아 <웃음> <웃음> 아아 아, 이걸 맞네. 본장? 아, 폭발 부메랑. 아, 와. 어 뭐야? 아, 때렸어 와, 폭발 부메랑. 잠깐만요. 부메랑 치. 오, 돌아왔어. 아아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시 돌아갔네. 와, <웃음> 김이민 미쳤다. 어 아, 뭐지? 나 잡폭했니? <웃음> 아, 김이민. 아, 나 잡폭했어. 저거 봐 봐. <웃음> 집밖에 안 남았네. 오, 오. <웃음> 곱단이 봤어. 피하면서 때리는 거? 아, 곱 본단 미쳤다니까 지금. 와, 막아야 돼, 저거. 참... 포기에서. 너무 잘하는 뭐지? 뭐지? 저 힌지 문에요 이게 마이 죽이야 이기는 거라고요. 그거 어디? 오오. 뭐지? 아아나아아나 아, 어디 가냐? 부메랑한테 멀티 부메랑이다 <웃음> 공포의 멀보 <나이스? 덜부! 웃음> 와. 아니야. <웃음> 어아니 아, 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폭발 없어지는 거 아니었냐고. <웃음> 화염 브랜드, 브랜드 몰랐네 시. 오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놀람> 어, <웃음> 어! <웃음> 너무 붙는다. 안될 같은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지어 보죠. 아, 아, 야, 아, 아, 아, 야 소봄 왜 이렇게 잘하. 아? 와, 아. 소봄. 나겁다 아, 아. <웃음> 아, 이거 왜 작고? 아, 아. 아. 아. 새벽이 나이스. 와와 그렇게 아, 아. 이번에 좀 부진하군요. 제가 제일 부진하지만. 이 <웃음> <진짜. 웃음> 아 나이스! 아. 죽어! 시민이 컷! 아. 아. 다 <웃음> 터져라! 와다 터진다 다 터져 잠깐만 <웃음> 다 저거 너무 위험해 <웃음> 아 무서워 <웃음> 무서워 무서워 가만히 살려줘! 아. <웃음> 어, 떨어질 뻔했다 방금 야. 나이스! 무슨 거래? 노렸구만? 폭발이 너무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웃음> 폭발 너무 조, 좋은데? 아, 근데 멀티는 없어진 건가? 뭐지? 다 튀겨버려! 아, <웃음> 염력은 뭐야? 염력은 뭐야? 염력 알아보면 아이, 저거 뭔데? 누가 숨어 있다. 뭐, 뭐야? 누가 숨어 있어? 어디 어어장 대박! 어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어, 어, 어? 야, 분매랑이 던지고 컨트롤이 <웃음> 되는 거였어? 뿜메 <좀> <웃음> 뭐지? 돈좀거지 지금 소이이되등이에요컨트이이거아살려메랑이돈이스거였랑이거 어? 네, 뭐야? 야메랑이거이 아, <웃음> <부매야, 너>,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아 너무 좁은데? 저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는기저 있어요 저게 있어 야호! 나 점수 와, 와. 와! 오른 거 봐라 인센티브 내줄 수 없지 우매한 것들 아! <웃음> 와 뭐야! 자살했어 아니! 아니! 아 너무 빨리 쫌봐야 돼! 아니 안안안안 해, 해. 안 뭐야! 지아야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킬못 따면 아무 의미 없는데 아... 아. 아. 아. 왜? 아, 왜 점프가? 아이고. 어떡 아, 나... 아이 뭐야? 혼돈 뭐야? <웃음> 오케이. 오. 오. 어, 화염부매랑화염부매랑 아니, 몇 개를 먹는 아이템을? 와! 내불의 맞을싸다. 저거 폭발 화염 미치어리겠네. 아! 아! 아! 웃는 거 봐, 브하다아이새티브 아무도 줄수 없어! 사장님 잡아. 사장님, 잡아. 사장님, 잡아. 사장님,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잡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다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아! 뭐야나 언제 죽었냐? 와! 왜왜왜 왜, 왜, 왜, 왜, 뭘 왜, 왜, 빠져? 나는 너무 쉽게 빠졌어 와멀티부메랑 저거 진짜 개사기라니까 와! 오, 어. 이고로케님은촉발 <웃음> 먹어주세요 고로케님 와... 안돼 멀티부메랑의 얼부 와개무서아 저거 못싸와 진짜 그쵸. 너무 사기야 급 따라온다 안돼 아, 어 맛있다. 여기 등다어왜 이렇게 끊긴 갑자기 갑자기 개 끊겨요. 아! 안 보여. 안 보여. 누가 오씨, 날 죽이고 오씨. 있는지 안, 안 보여. 안돼. 뻔뻔한. 저 저거가 계속 끊겨. 저 연결이 불안정한데요. 괜찮아? 듣나? 아, 가봅시다. 오케이 가자. 아 됐다. 아저천둥치고야이 아! 아! 아! 아! 아! 아! 개판이네 이거. <웃음> <야>, 버튼 <눌러. 웃음> 아이고. 오, <두> 번. <웃음> 저기 소범아 아, 너부메 아, 없는 건 알지? 네? 없구나. 왼손으로 봐. 당당하 가길. 어? 어? 오! 아. 오! 어? 오! 다민자한다날 농락한다. 어? 귀여워 와와 <웃음> 어, 어. <웃음> 소범이 뭐지? 우와, 대박. 아, 와 대박 와 세명 동전 키밍 소범 플레임 오 어? 미친 어, 아살려살살살려살 오이 미친! 아, 저 고르케 아, 저괴물제 잡아 아, 빨리 얼마 <웃음> 아, 못 잡았어 대결이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러리죽널격아 이게 배틀로얄이라는 아이템을 먹으니까 이오리네나나 나 죽어! <웃음> <웃음> 안돼! 키미미 바짝 따라오는군 오... 뭐야야 잠시만. 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야! 아! 와... 씨... 아, 뭐야 그래. 저거... 오 뭐야? 게임, 죽여라 뭐야 이거? 이거 어떤 뭔데? <웃음> 아! <웃음> 우와! 염력 개멋있다! 짜는데? 아! 아! 아비고안 돼. 헐, 설마! 오, 안, 안 돼! 돼. <웃음> 이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던 거야. 킬밍맨 맨날 인센티브 <웃음> 가져가! <웃음> <이 인센티브는> <웃음> 너... <웃음> 베이컨 승리. <웃음> 어, 미친다. 아, 왜저깐 아, 혈질 뭐야? <웃음> 한 손. <웃음> <웃음> 이게 안 들고 패서 그런 거 아니야? 하, 아, 아, 소스. 어, 나, 이거 나, 내 거다. 나어디어 아, 유유 해야지. 난 햄버거로 간다. 소범이 응. 곱다가 나랑 같은 따라와. 편이네? 어 나. 따라와, 햄버거 상했어요. 예상망측 그래. 냄새 버거 됐는데 이거 <웃음> 저... <잘> 뭐야? 우악 빠져 죽었. 어 이거 안 열면. 아 아니, 썩은 썩은 버거겠네. <웃음> 어이 뭐야? 어차피 아니, 연습 게임이오. 어야 너무 무섭다 아, 근데. <웃음> 국장은 믿는다. 아, 까비. 아 우리끼리는 안 죽이죠? 이거 못 죽이죠? 음. 못 찍히는 것 같아요. 히둘러는 어? <웃음> 봤어. 안돼. 소버마돈. <웃음> 아 와, 야 이거 팀 와우. 밸런스가 이상한데요. 밸런스 <웃음> <블러스> 이상해요 이거. <웃음> 석전 석결이구만나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잠깐만요. 아 이거 썸을 불러주세요. 뒤져서 커피. 뭐야, 터자가을치가나 갔었다. 치가터치아아치가 터치가 터치가 터치가 터야가가와가가 아기 목적소! 우와우 아, 오우와우 안돼피 터졌어 저 우유 누구야? 저야 태우유 태백. 아, 가재에서 음. 우유로 진화하다니 오. 오. 나이스 소범! 죽음이다! 죽음이다! 아, 죽음이다못피 아. 나이스! 아, 아 저기 짖그러기아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어. 아. 나이스! 그 무서워. 어 지금이야 와 <웃음> 고읍대 어, 나이스! 음. 피지컬이.. 역시.. 어? 대단해.. 어? 피지컬이 피지컬지? 문제가 아니었던 것 아! 같아 악! 아, <웃음> 소번만 활약 좀 해봐! 아유 사장님.. <웃음> 아이고! 핫소스 맛좀 보여주시죠 내 핫소스 유통기한 지나서 별로 안 매움 아 세상에.. <웃음> 아이고! 아, 아, 안돼! 이럴 <웃음> 네. 순 없어 어, 어? 뭐 뭐야? 아니 야! 뭐지? 어, 아 응? 더블킬이라니? 어. 뭐 없네? 가이거 아닌 a 같은데아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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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비명소비뭔비난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은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은비 미... 어, 비비비장님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근데 나를... 아 나를 아, 아 나이스야 아, 아. 너 부메랑 봤어 나이스다예 나이스 나만 능력이 없는가? 아아 아! 말하자마자 멀티 부메랑 드셨네요 부메랑 아, 없다 부메랑 없다 부메랑 <웃음> 없다 야야야 아이구야 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2대1 상황 드디어 드디어 야. 와, 야. 죽였다. 그데솔안 뭐 나는데, 근데 버거가 분해됐어. <웃음> 나 자꾸 뭘 쏟아. 죽으면 왜?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에, 에, 에. 어. 나이스. 아 아니, 이거 이거 얼음 붐에랑 우리 편도 얼어요. 어. 우리 편도 오, 얼어요. 아 아이고 김소복 거 죽었네. 아이 우리 편도 얼면은 이게 의미가 있냐고 죽여! 와, 나이스! <웃음> 필드가 든든하네 생각보다 아왜 저쪽에 아이템이 a r 아! 아! g 아! r Nic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땡무새먹어. <웃음> <웃음> <웃음> 아 멀티 부메랑 진짜 아이고, 너무해요. 아다 알려줘. 꼴 <웃음> 스킬북이라도 먹어! 먹었다. <웃음> <막았다>, 미끼리! <미끄러워>. 아이고 미끄러 <웃음> 아이고 미끄러 아이고, 미끄러워. 아! <웃음> 아이고 안 돼! 부메랑이 없었구나. 맞아요 어, 뭐, 파란 팀, 다섯 명인데 한.. <웃음> 모 <모르겠다. 웃음> <웃음> 뭐야, 이 뭐야, 이거.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뭐게 이거. 아, 아, 모르겠다! 야야 아, 어, 우리 표가 날고 있어. 있어. 야, 이거 시체 아, 우리... 위에 오래 있으면 부활해. 즉! 어, 맞았어.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게아먹 <웃음> 아, <나이스>. 아 비스 빼. <웃음> <배베. 웃음> 이럴 수 이제 너희를 열심히 부활시켜 줄게. 힐러로서. 아니, 지금 뼈가 생겼어. 저거 잠깐만. <웃음> 아 우매한 것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웃음> 죽었어. 살려돼 빨리! 살려줘! 저, 저 깨진 컵이 아니라 저아 커피 사고기야돼요쌍칼 아! 멤버는 찬 주먹으로! 주먹으로! <웃음> 주먹으로 몇대 차니 저기 나 부활시켜주실 분 없나요? 왼쪽에 있는데? 저기 왼쪽에 저! 저! 아! 닙니다기까지갈수있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네 <웃기네>. 됐어! <웃음> 점 아야! 뿡! 어? 아 어떻게 저렇게 바로 반격하지? 나 부활시켜줘! 나이스, 예! 예! 나이스! 예야이 없어. 그냥 다 뭐야. <웃음> 팔 너무 아파요. 아우, 물빠졌 아이 미치. 살려? 나이스! 와, 물. 이 나이스. 아, 와우. 아. 아 이거 하는 하는 방법을 알겠어. 오지마. 아니, 저요? 나이스. 아, 이... 와. 방법을 와. 알았으니 처음에. 방법을 쓰기 전에 아, 죽인다. 빛같나 아, 어디 있어? 하나가 벽에 걸렸어. 안 돼. 으악! 어, 떨어져 죽었다. 아. 빨리 조심해. 아, 살려줘. 나 어, 어, 아. 부활한다. 부활한다. 제 부활한다. 내 폭발에 내가 죽어 보아라, 다시 아! 아다어나이스 아이고! 이스 뭐야? 아이개판이네 우리 팀! 나이스내이 죽었다! 고아이 아이고! 아이이고아아 아니었어. 너 미끼를 물어본 것이어. 이런 젠장. 이게 <웃음> 뭐 어, 아이템 접속으로 생각했다. 어. 어우, 어우, 어우. 무서워, 무서워. 화력전에 화력전. 화력전. 우리 화력나 어, 살려줘. 이런... 소모마. 아니, 뭐해? 있다. 어디 있어? 아니,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 그럼 죽여. 아, 나이스. 죽여! 와! 죽이 <웃음> 뭐야? 죽여! <웃음> 아니! 죽여! 와 죽어. 너무 잘하고? 죽어. 아 죽어. 맨손이네 맨손이네 죽어. 맨손이다 와. 야 오, 도망쳐 묵여오, 도망쳐 내 손이! 내 나이스! 죽여! 와, 나, 죽여! 너무 잘해! 와, 죽여. 와, 아, 와, 와 아네하지마하지마 나이스! 아. 아우야 아우씨 와! 오우 징그러. 어? 아니. 아, 아니 좀더 좀 위로. 좀더 위로. 소바 위로. 어, 안된안 되네. <웃음> 왜안 되지? 와! 저거 가짜예요. 아, 가짜. 예. 다안 돼. 아, 나이 어, 어, 정신 음, 없어. 쓰면 안달달 <웃음> <되죠. 웃음> <웃음> <부들돌 웃음> <부들돌> 팀. 어떡하 팀이야? 너네 팀 이름 정했었니 아 누가 셨어요 우린 소개했는데 <웃음> 아보카도 모자 왜, 생겼다 아씨 갑자기 완전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웃음> 게임이 끝나가지고 근데 황금부메랑이 워낙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시 하기는 또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재밌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녕 아셨습니다.